들의 할로겐 전조 슴침하고 답답한 야간 시야가 특히 전조등 주변 LED 데이라이트와 각각 색감을 더 부각시키죠. 할로겐 전구 대신 장착하게 될 브라뷰 LED입니다. 국토부의 사전 인증을 받은 자기 인증 제품 중 가격이 저렴한 편이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합법적인 제품으로 검사 통과도 물론 가능하죠. 동일성 없는들 기준 장착 가능 사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브 규격이 아닌 차종 인증으로 봐야하며 규격에 같아 장착이 가능하더라도 차종 인증이 없으면 불법 튜닝이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오늘 작업할 차종들은 모두 9,000호 규격을 사용하는 차종들로 각각 차종에 맞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 캡을 탈거 후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합니다 해당 차종들은 모두 9,000호 규격을 사용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브라뷰오엘리들를 장착합니다 9 0 0 0억 규격은 탈거는 비교적 쉬운 데반에 장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공간이 흡수한 편이라 오장착되는 사례가 많은데 오장착할 경우 야간 시... 전원을 인가해 작동시켜봅니다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이제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LED 광원의 높은 특징성과 밝기, 그리고 시원한 시야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오장착되었을 경우 조사각 측정은 건영조도 수치도 매우 낮아 조절이 불가합니다. 제대로 장착한과 동시에 조사각을 정확하게 맞출 경우 보통 1m 전방에 비춰지는 밝기 기준 할로겐 대비 약 2.5배에서 3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QR코드를 통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브라비오 LED LED 하향등과 디렉트 궁합이 매우 좋네요 훨씬 더 시원해지고요 같은 제품이라도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꼭복도 확인하고 장점을 모두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진능을 원하신다면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링크를 통해